풍부! 아니에요 저기요. 저기라저요천 여러분 편이라고요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죽요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기 당신들 도와주려고 했다고? 난 인간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야 난 도대체 어디 세대냐고그이속자려줘 도합이 는 거야 지원좀부탁한다지원한우우오우우우 어, 어, <웃음> 죽겠어. 뭐야? 우와 우와 우와 우우고 있잖아! 다 죽겠어! 아니 도망가! 도망가라고! 됐어. 어차피 나를 안마로본 사람들이야. 내가 신경 쓸바 아니야. 알았어,들 막 잘하게. 근데 너무 불쌍한데, 너무 당하고 있어. 에이 몰라. 에이 모르겠다. 그래. 어차피 나도 사람이야. 도와주겠어. 쳐, 쳐, 쳐, 쳐, 쩡아. 죽어놔! 죽어 개벌려사! 쏘지 마너 땜에! 내 식구 모두가 죽었어! 까만둘 줄 알을 거야! 아, <놀람> 아, 속상 아,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? 다들 날 찾고 있을 텐데 큰일군 됐어! 다시는 인간은 안 뭐야? 좋아 뭐? 아 짜증나 진짜! 나 진짜 약속할 거야! 저 꼬마! 꼬마! 어디지? 여기 위야! 위! 여기요? 아니 뒤! 여기요? 아니! 45도! 45도 거기 뒤! 여기요? 아니 오른쪽으로! 여기요? 야이씨! 아 여기구나! 어? 아 저기 있었네! 깡총깡총 토끼 아저씨! 장난해! 야나좀나좀나좀구해줘라 어? 나좀 구해줘! 아 됐어요! 다 구해줬더니 나보고 악마라 그러고! 누가 누가 너한테 한하라 그래! 내가 볼 때는 정말 잘생긴... 어... 원빈? 어, 거짓말 하고 있네 <웃음> 아이 미안 미안 미안 아, 나좀 도와주세요 말 좀! 아, 왜 거기 같이 셔서 그래요? 아이 이 바깥에 괴물들이 너무 많아 내 힘으로는 좀 부족할 것같아나좀 도와줘라! 어? 나좀 구해줘라 제발! 그러면... 어... <웃음> 형님이라고 해보세요 야! 좀 도와달라고! 아유 알았어요 아유 진짜 어, 잠깐만 기다리세요! 조심해! 밑에 케이블도 엄청 많으니까! 아 알았어요. 그래, 내가 구하러 간다! 샤 차! 하! 여기 썩었양마 녀석들. 아! 테이크백! 날 떨어봐! 그렇지! 그렇지! 줄 줘서. 하나, 둘, 둘, 둘! 차! 쭉 쳐봐! 바보 녀석들! 아, 됐어! 한대 모았고, 한 번에 끝내자. 보여주지. 제이코맨! 야! <웃음> 어쩌냐, 이 녀석들아. 아저씨 k o t 벨 n 무사 t i n k 주지 i n k o Tinko, Tinko, Tinko, Tinko, Tinko, Tinko, t i n 봉이 Tinko, Tinko, Tinko, Tinko, Tinko, Tinko, Tinko, Tinko, Tinko, t i 아이 <웃음> 뭐 이런 거 가지고 <웃음> 고마자 고마운 김에 저기 나좀 본부 좀 데려다주면 안 될까? 나 너무 무서워서 아 됐어요 그 본부 가면 사람들이 다 자꾸 때리고 난 어? 악마라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<웃음>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부탁한다 어? 나 시간이 없어 전 그러시다면 대신 잘 얘기해 주세요 장악이라고어 알았어 코크 낭마라고 얘기해줄게 뭐야?! <웃음> 농담이야 농담 자! 가자! 예! 이동하시죠! 자 이쪽이야! 어서! 알아요 길은 아까 쫓겨나서 알죠 너 소심하구나? 너 MBTI 너 I로 시작하지? 이거든요. 이 거든요! 이자 주목! 어 뭐야? 개발이다! 개발이다! 개발 쳐들어 왔어! 아니야! 아니야! 그만! 스톱! 오 사령관님 오셨어 위로 총소잘 있었나?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친구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 편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싸워주는 착한 악마 아니 악마가 아니라 어쨌든 착한 친구예요 우리 같이 한번 대화로 불어봅시다 어, 내가 무서워. 볼 때는 악마 같은데 응? 뭘자괴물자 조용 물... 조용! 고봉이 잠깐 내 방으로 따라와줘 아예 여러분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와 근데 이런 기지들 보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놨구나 와 근데 이 무기들 봐와 이런 요새를 언제부터 만들었던 거야?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 우. 전쟁에 최적화 돼 있군 그런데 왜 괴물들을 다 처치 못하는 거지?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해 자잠시만 여기 좀 앉아줄까? 아예 아저씨 아니 사령관님이라고 했죠? 자 충성! 하하하하 <웃음> 봉이는안 그래도 돼내 생명의 은인인걸? 아이 그걸 아시면 고맙구요 <웃음> 근데 무슨 일이세요? 잘 들어 우리는 지금 고립돼 있는 상황이야 너도 봤다시피 이 주변에 이 악마들이 쫙 걸려있지 우리는 여기서 탈출을 해야 돼 근데 헬기를 불러야 되는데 우리한테 무전이 안 된다 그래서 네가 송시탑에 있는 괴물들을 좀 없애줬으면 해 괴물이요? 그거 아우르르 가서 그냥 없애면 되잖아요 너도 봤다시피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야 너의 그 강력한 힘이 필요해 아 이거요? 이 힘이요? 와우 서프라이즈 완전 멋있어 나니 네 팬이야 나 사인해줘 아하하 뭐그 정도로 그러니까 괴물을 없애면 그 송신탑으로 헬기를 불러서 여기서 탈출한다 이 말씀이시죠? 와너 완전 똑똑해 그렇지 제발 좀 부탁해 고봉이 알았어요 뭐 괴물 하나 없애는 게좀 어렵진 않지 뭐 그런데 그런데 엄청 커 뭐가야? 그, 개물이, 아, 집참만 해. 네 니코한 다섯 배만 한 5배만한... 걱정하지 마세요! 제가 그냥 날라서 그냥 한 방에, 빡! 끝내주니까. 다녀오게 아저씨,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릴게요! 잘자대와 체인코맨! 고마워! 어, 저긴가? 어, 여기가 바로 송시를 할수 있는 곳이군. 어! 저, 저, 저, 저, 저 개물! 우, 우와! 너무 무섭게 생겼다. 엄청 세 보이는데 저 괴물을 죽여야지만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건가? 그래 일을 할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간다 제인 코멘이 날 없애주록 가자 자!